안녕하세요. 화장대 컵부터 시작을 해야겠네요. 음. 자, 여기는 제가 기초, 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들이고요. 여기부터는 팩들입니다. 지금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그 팩을 정리하려고 화장대 이제 팩들을 좀 일렬로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자주 쓰는 기초 화장품부터 해서 스리어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외출 활동이 잦거나 이랬을 때는 갑자기 막 열이 오르거나 아니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민감한 날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나만의 피부 루틴 케어 방법이 있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부과를 자주 다니고, 나이가 이제 아무래도 차면서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좀 예민해진 편이에요. 그래서 저만의 이제 케어 방법을 좀 찾기 시작했는데, 제가 원래는 피부가 이렇게 나쁜 편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되게 잘안올라오고 고등학교 때도 뭐 하나도 올라온 게 없었는데, 이제 가장 최근에는 그 붙임머리를 하고, 그 시술을 받고 나서 그 붙임머리에 붙었던 그 이제, 약이 저랑 잘 안맞았었나봐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분들한테 안맞았던건 아니고 저랑 잘 안맞아서 그 이제 머리 옆에 붙었던 모든 여기 부분이 이제 약이랑 붙었던 부분이 다 안맞아서 여기에 이제 여드름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붙인머리는 계속 하고 싶었는데 뗄수 밖에 없었던 여기였거든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피부과 치료를 계속 받았고 그 이후로도 이제 피부 진정 효과를 하기 위해서 저만의 이제 케어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볼 부분은 굉장히 건조하고 요. 이마 부분하고 T존, 그리고 이턱 부분은 굉장히 지성이에요. 맨 처음에는 요걸 하면 이거는 에르즈딘이라고 피부과를 제가 한세 군데 정도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한 군데에서 아, 제어, 제가 이제 모공 관리가 좀안 되고 각질이 잘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받으면서 관리자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제품을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구매를 하게 됐거든요. 등대림 치료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이후로 얼굴에도 사용을 원래 얼굴에 사용을 하는 거니까 얼굴에 케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pH 밸런스의 치료에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맨 처음에 얼굴 안쪽에서 바깥결 치료로 해서 요거를 닦아줄 때가 있고요. 요거로 닦아주거나 아니면은 요스트라이덱스라든지 아니면은 포레스틴 트 요렇게 지우개 패드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요새 패드 형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런 패드는 이렇게 안쪽하고 바깥쪽 면이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요 포레스틴 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꺼질면 하고 아니면 이렇게 바깥 면하고 다르게 나와요. 이 꺼지면 같은 경우에는 각질 케어 하는데 좋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쪽 면으로는 각질을 동그랗게 굴려가면서 너무 자극되지 않게 이렇게 닦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오일을 사용하게 되면 주 오일 사용해서 뭐 3일은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요. 이틀은 요런 패드 제품을 사용을 해서 닦게 됩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눈에 들어가도 안 따가운데 이 스트라이덱스라든지 포레스, 포레스트린 같은 경우에 눈에 들어가면 좀 따갑거든요. 그래서 눈 주변은 좀 조심해서 닦아주는데 얘는 눈에눈 주변도 닦을 때도 그냥 이렇게 닦아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귀 뒤도 깨끗이 해서 닦아주세요. 이렇게 1차 정리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요두 번째 제품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센텔라 가시카 토닝 토너 이거 스킨 1004 브랜드 제품인데 제가 이거를 왜 추천을 드리냐면 제가 이거랑 이 앰플 두개 이 토너랑 앰플 두 개를 사용하고 나서 피부 진짜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영상을 촬영을 하고 블로그도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제가 직접 얼굴을 보지, 거울을 보지 않아도 영상이랑 이제 블로그를 통해 사진으로 항상 남겨놓기 때문에 피부 변화 과정을 자연스럽게 볼수 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사용하고 나서 개선되고 있는 제 피부를 직접적으로 볼 수가,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토너로 한번더 정리를 해줬습니다. 토너로 한번더 닦아준 다음에 앰플을 짜서 요것도 같은 라인의 앰플입니다. 앰플을 한번 짜서 살은 싸서 올려주는데 티존을 세션은 그냥 한번스치듯이 올려주시고요 볼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올려주세요 팩을 매일 붙이기도 하지만 귀찮을 때는 거의 물팩 물팩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물팩은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500ml 생수를 항상 구비를 해놓은 다음에 정말 자주 마셔요 그래서 하루에 물을 한 진짜 기본 2리터 이상 마시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해가지고 적셔서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미샤에서 나온 오곡 코튼 화장솜이거든요 그래서 한 장만으로도 적셔서 하시면 정말 건조할 수 있는 저는 이볼 부분이 건조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아 여기가 조금 지금 밖에서 놀다 들어와서 조금 화상 입은 것처럼 좀 뜨겁다 뭐 이렇게 하셨을 때 5분 정도씩 매일 올려주시면 금방 가라앉으실 수 있어요. 간단한 피부 진정 팁이 되실 수 있는 거죠. 본인한테 맞는 이런 데일리로 맞는 상품을 꼭 찾으셔가지고 피부를 진정을 잘 시키셔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물 섭취.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피부 건조해진다는 게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피부 탄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 위해서는 항상 수분이 꽉차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물팩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물팩을 해주시는 게 피부 진정에도 좋고 피부 탄력에도 정말 좋다라는 거 그리고 돈이 일단 정말 안 든다는 거 진짜 물팩은 사랑니다 여러분 오늘도 물팩 하고 주무세요 안녕